꿀잠을 주무신 시 사례를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네. 꽤 많은 의사분들이 그 우리 바이오 땡땡이를 맛있으시죠? 사용을 하시죠. 네. 예. S대 거시기뭐 병원장 분당 S대 거식기. 병원장들 것부터 <웃음> 교수 그다음에 각 병원들 원장들 뭐다 음. 수술 안 하시고 하지 않고 음. 이걸. 음다 말을 할 수는 없어도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웃음> 모르면 용감해지죠. 용감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잘안 하는 이유가 수술을 해서 부작용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작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웃음> 그래서 맞아.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좀 그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울지라도 음. 부작용이 없는 게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음. 그게 이제 아는 만큼 자기가 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 그냥 남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음. 음. 아, 한계가 있어요. 음. 다 나쁜 건 숨기고 음. 좋은 것만 알린다. 그게 PR이잖아요. <웃음> PR건 피하고, 알린건 <웃음> 알린 <건> 알린다. 알린 <웃음> 아, 그. 대부분의 광고나 뭐 정보들이 그렇잖아요. 음. 저같이 그냥 되는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음. <웃음> 어.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음. 해결방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 문제가 발생해도 아, 막말로 X가들 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 막 안쓰면 돼. 음. 그럼 문제가 다시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수술은 했는데 음. 문제가 있어. 음. 다시 붙여. 안 붙여져. 붙일 수도 수술 없고. 수술해가지고 다시 떼어내고 다시 잘라다 붙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맞아요. 30대 이비인후과 의사. 네. 30대 후반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 50대쯤 됐겠네요. 음. 7, 3년 차니까. 이분은 젊은데도 수면 클리닉을 개설하신 하셨네요. 이비누과 의사시고 하기 짧고 뒤로 후퇴한 구조를 갖고 있는다가 혀가 커서 어려서부터 코골이가 심했었어요. 만성 피로를 항상 느끼면서 지내가 지내다가 수면도 중, 수면 한 검을 해보니 중중의 수면무호흡 환자로 진단이 나왔어요. 음. 본인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전에는 음. 이제 수술을 하려고 분이 생각했겠죠. 당연히 이분이 수술도 많이 해요. 음. 근데 자기는 수술해도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음. 양압기를 써야 된다고도 알고 있었는데, 음. 양압기를 써보니까, 아 진짜 짜증났다. 이거였죠. 음. 음. 그러던 차에 저를 알게 되고, 음. 내가 찾는 게 이거였어요. 음. 이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30대 후반인데, 제가 4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음. 해서 반갑다고 아이고. 자기부터 해 보자고. 아고 그러면서 핸드 데뭐 당연히, 당연히 좋 그렇죠. 이제는 시팝을 벗어 버리고 시팝 시팝 양 시팝이 됐어. <웃음> 어. 양기가 CPAP잖아요. 시팝이 됐어. <웃음>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팝 사용하는 거에 생각을 하면 진짜 거져먹는 거지 거져먹는 거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음. 얘기를 합니다. 음. 자 우리가 미세먼지가 음.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 마스크들을 쓰잖아요. 근데 양압기는 어느 정도냐면 방독면로 왔습니다. 음. 음.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포고리와 무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이 양학기를 써야 된다? 이거는 누가 미세먼지에 방독면을 쓰고도 아니라면 몇 살이나 쓸 것도 아닐까요? 방독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거. 그것들 전쟁 갈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 화, 화생방전 그러니까, 그런 예. 때 그럴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양학기가 지금 그모양이에요그무급증 그 있습니다. 양학기 쓰세요. 이게 자, 미세먼지 있으니까 자, 방독면을 쓰세요. 양은 뭐랑 비슷하지 않을까? 음. 자, 그럼 마요네는 음. 마스크나 뭐 조금 좋은 마스크. 다른 그렇죠. 거 말고. 1대1 1대 맞춤형 어, 마스크. 기능적으로 음. 마스크. 근데 마스크가 저는 음. 싼줄 알았거든요. 비싸요. 소장님이 싸다라고 하는 건 얼마가 싼 거예요? 한 500원이면 될줄알더니 오늘 아, 어릴 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나커막 2, 3천 원씩 하는 것들. 많아요. 한번 쓰고 버리더라고요. 그걸 빨아서 쓰지도 못하는데. 왜? 아니 제가 일본 거 네. 잠잘 때 하는 그 무슨 네. 수분 마스크라는 거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네. 근데 2만 몇천 원이에요? 어, 일회용. 네. 그거 살려다가안 샀잖아요. 일본 건데 어, 2만 아니, 6천 원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때 미세먼지가 막 한참 많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식약처 인증 어쩌고저쩌고막써 있는 것을 네, 네. 3천 원인 거예요. 마스크가. 네, 네, 네. 보통 그래요. 일회용입니다. <웃음> 헐, 그럼 뭐야. 한번 샀는데 5천 원도 안 되는데. <웃음> 물론 목돈 들여서 사는 거. 그렇죠. 근데 그때 천원 꼴이면은 어 5년 예상으로 한 계산한 건데 10년으로 계산하면 500밖에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네. 그러니까 마스크보다 싸네. 엄청 싸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밤에 와, 호흡을 위해서 하는 마스크보다 거. 마스크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음. 하루에 그, 600원. 아, 네. 좋은데 네. 일단 아, 거추장스러운 기기들이 없고 착용과 휴대가 간편하며 잠자는 시간 내내 벗어버리지 않고 잘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효과 또한 만족합니다. 코를 골지 않을 뿐더러 수면무흡증도 나타나지 않아 다음날 찌팍 양압기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저기가 의학적으로 좀 써주고 했어야지 너무 눈이 건조하게 썼네. <웃음> 좀 하, 만나서 뭐라 한마디 하세요. 텍스트만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전. 귀찮다 이거지. 예, 그래도 아니, 그래도 할말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 예. 하긴 의사들이 글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요 음, 맞아요. 맨그 저기 진단서나 막 휘날리기나서 할줄 알지. 음. 요즘은 이게 그나마 이제 타핑하니까 음. <웃음> 차트에다 쓸때 봐요 무슨 글씨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 정도 쓴 거는 대단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웃음>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